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원 씨는 결혼을 하자주의인가요? 네 저는 결혼을 하자주의입니다. 진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음, 딱히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비혼입니다. 음. <웃음> 어 우선 생각해 보자면 너무 대한민국에는 정형화된 인생 루트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뭐 학생인 신분으로 살다가 교복을 벗고 음.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인 직장인이 되었다가 이제 한 서른쯤에는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루트가 너무 한국. 는 강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른들도 한 서른 되면은 너의 시집 안 가냐 상관 안 가냐 이러잖아요. <웃음>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음. 저는 그런 정형화된 루트가 우선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음... 그리고 제가 만약 결혼을 해서, 어 아니, 제가 만약 인생 있어 결혼 이라는 걸딱 떠올리고서 이게 과연 나한테 중요한 가치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 어안 하는 것이 훨씬 저에게 없는 게 많다고 음. 그러니까 결혼하면 포기할 게 많다고 저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족을 책임질 자신도 없고 음. 그렇습니다 음, <웃음> 맞아요. 제 주변에 있는 것들만 잘 지키고 해도 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결혼이 엄청 힘든 얘기죠. 그죠 음. 그러면 지원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제 가족을 꾸려서 사는 건데 제새로운 남편과 그리고 또 제가 낳은 아이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엄마 언니들을 통한 그런 가족들이 오순도순나 사는 게제 마지막도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또 지정 씨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제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 또 남편에게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 투자했던 시간보다 뭔가 더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그런 기준을 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뭐, 값, 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면 맞아요. 되는 결정이라고 응, 생각합니다. 없죠. 맞아, 정답은 알아요. 없죠. <웃음> 요새 한국에는 비혼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은 어, 우선 집을 하나 사는 데도 비용이 있고 맞아.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비용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요. 그래 가지고 우선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맞아요. 가장 크지 않나 저같이 결혼하자 주의도 이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현실이니까 결혼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두 번째는 어, 이 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 라 <웃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결혼도 어찌 보면 뭐 30살때 결혼을 한다면 은 죽기 전까지 이 평생을 함께하는 동고동만 인건데 응. 어.. 기왕이면은 중매결혼막 이런거 아니니까 <웃음> 나의 마음에 들고 <웃음> 나와 함께 했을 때참잘 맞는 사람이랑 음. 결혼을 해야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게 없는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내 평생을 같이 응. 할 사람을 만나는게 쉽지 않아 네 응.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는 결혼을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기회비용이 의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더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가 좀더 주체적이고 싶은데 어, 좀더내 신경을 써야 할 거를 뭐 아이나 뭐 남편이나 음... 시부모님이나 <웃음> 이렇게 신경 쓸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만큼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니까 그것들이 너무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간섭처럼 느껴지면 은 기온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이제 요즘 시대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와는 다르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시대에가기보다는나 자신을 위해서 내 뭔가 멋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비용은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럼 비온과기온에 대한 장단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음. 일단 비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비혼의 장점은 음. 우선 어, 주체적인 삶을 살수 음, 있다. 그게 맞아요. 가장 기본적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결혼을 하고서 포기하는 것들? 음. 예를 들어 나의 자유시간 뭐 이런 거를 음. 조금 더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말할지, 내가 내 지인들과. <웃음> 내, 환경이, 내가 주체적으로. 어, 어, 내가 어, 주체적으로 어, 어, 어. 어. 맞아, 그건 <웃음> 맞아. 음. 그리고, 그러면 반대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우선 아플 때. 음. 아플 때나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웃음> <웃음> 고독사가 <웃음> 생길 수도 있다 고독사가 생길 수도 있다 <웃음> <웃음> <웃음> 주변에 항상연락만 <한 도상> <웃음> 쉬어야 한다 <웃음> 1번에 119 <웃음> 저장해놔야 된다 2번 112아 그리고 관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어, 아직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저뭐비용이다저 결혼 안할 거예요 하면은 가시나 결혼 안 하긴 띠가 제일 먼저 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왜결혼을안 하냐. 맞아. 뭐이 네 남편 빨리 봐야지 응, 할머니께서 응. 빨리 응, 보고 응. 싶어하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어, 어, 잔소리? 아 그건 잔소리가 그건 잔소리가 좀 그렇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지원 씨는 응.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일단 한평생 내 편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다 터놓고 내 편이 있다는 점 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는 내 시간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부담이 되겠죠 음.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도 내네 분이 되는 거고 또 아이도 생길 거고 같이 살아야 되는 남편도 있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벌어야죠 뭐. 그건 부담 안 되게 <웃음> 열심히 벌겠습니다 오늘은 비혼과 기혼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거니까 절대 저희의 가치관에 강요한 건 아니고요 음. <웃음> 강요한 거는 아니고 그 저희의 어, 생각이었습니다 음, 네. 그렇구나. 이걸 그렇구나. 보시는 여가분들도 그냥 저희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하자고 뭐 비혼주의에대표해서 말하는 음, 거 그것도 아닙니 음, 그냥 아 얘는 그런 생각하는구나 <웃음> 라고, 라고 생각해, 생각해 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